Nope. <ascysical macaroni> huh? y e r o b n e s I show you a trick. Experiment, experiment, Ella. Experiment. コレア。コレア。She c o m she come,할거예요. 이제 할거예요. 오야? 잠깐만. It's supposed to be work. Internet에서 봤어요. Internet에서 봤어. 困찮的。我呀就夠了。 困찮啊,it's okay,it's okay g u y s 喔無所我星座海底的無說我미안해요케단미안해요케단 s o r r y o k 噠噠噠噠噠噠噠噠噠噠噠噠噠깐만噠噠噠噠 太爸爸有你五个问题安我不中 i m not happy g u y s 1 2 3 4 5 6 <笑><笑><笑> 여러분, 유니무고운 티아와 n Wow! 쿠폰 에개 It's okay, guys! a n 얼 l real! Okay, wait, one sec! Okay, p e n o k a 어, oh, 여기. Jump, j u 아 p jump, 아 u ah. I'll eat t h i e a t later 그래서는 유 i d 지 e s 지 않아요. 유리 유리 i y i 55 I'm 55 55 5 8 c m 5 5 g I think it's g i n g to k a l Jump? Jump <laughs> Okay, jump I think t s i n g a i t o a i n Okay, 엄마. 하나, 하나, 오 <웃음> still okay, still okay, still okay. 하나 없어요. 좀, 좀 이상해. 하나 없으면. 아, 이거는 아침 시사이네. This is my breakfast. <웃음> <웃음> Now, when you do this, you have to have eggs every, like, every corner. Jump, jump, h v e s o I c n o it if h full s I can do it if u l l e like, I can do it if I have uh, full 30 eggs. I can d it i h e u g g s a do it i I have u e can do it if a u l l 3 e g I a n it i have I a n do t f I h e u l l 30 eggs. I can d it if I h a v u l l I n d it h a e u e s a o it s f I h e I a n do it if h e u s a t if h e f u l s I a d it if I e s a do it a v e a n t i a e f e I o k t a y okay? n e x t t i m e 여리 정답. 정답, 나는 정답. 배고프다, 쿠쿠로핑, 쿠쿠로핑, <뷰빵봉> <뷰빵봉> <뷰빵> <뷰빵> 나는 배고프다, 쿠쿠로핑, 쿠쿠로핑, 봉.